8월 2365가구 9월 2093가구 10월 1933가구로 2개월 연속 감소 추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다시 2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동구 특정지역에 몰렸던 미분양이 중구로 확산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11월 말 기준 중구미분양은 778가구로 전월 g 9 5가구 대비 2.64배 급증했다. 중구미분양은 지난해 7월 38가구, 8월 193가구, 9월 162가구에서 10월, 11월 두달 연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8월 정점 딜 1,637가구에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다. 다만 11월 말 기준으로도 대구 미분양의 47.8%, 질천 4 0가구가 동구에 몰려 여전히 미분양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해 미분양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대구 분양시장의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던 지난달 청약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한 영향이다 지난달 대구 6개 분양 단지가 1. 지순이 청약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모두 5곳에서 청약 미달이 잇따랐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 과잉이 맞물린 결과다 분양대행사 쭉 이루메멘디에 따르면 2020년 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지난해 분양한 대구 46개 단지 기만 4031가구 중 1순위 청약 마감 단지는 7곳 뿐이다. 전타의 미달을 기록한 단지도 4곳이나 나왔다. 공급 과잉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구 분양 물량은 17만 3천 가구로 연평균 1만 7 3 0 0 가구 수준이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만 가구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이 이어졌다. 분양업계는 지천가구 이상 대구 미분양 사태는 지난 2015년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공급 과잉 이후 5년 만이라며 그간 산업단지나 신도시 등 외곽지역에 몰렸던 미분양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구, 수성구 등 도심으로 확산하면서 미분양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